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85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먼저 984회 복귀를 올려드리고 이어서 985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복귀를 함께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84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이 각각 빨간 선으로 그은 사각형 안에서 각각 1에서 3수씩 가져가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때 그랬습니다. 자 1그룹에서는 2월 수에서 23, 35두 개가 나왔고요. 이웃에서는 36이 나왔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3중복에서 10이 나왔고요. 어, 기타에서 3번하고 보너스 볼 18번이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37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대분류 필터 범위 다 지켰고요. 각 사각형에서 1에서 3수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중을 했네요. 다행히. 다음은 권장 필터였죠. 이거는 오 6구수가 장기 연속 출을 하고 있어서 오 6구수가 전멸할 시기가 임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 6구수가 전멸할 때까지 이 필터 범위로 한번 가져가시,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런데 지난주에 5, 6구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구구스는 또 전멸을 했고요. 그래서 2구구스가 3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을 할것 같은데요. 어, 그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어, 년구스에서는 어, 10이 나왔고요. 2구구스는 전멸을 했죠. 어, 3, 8구스에서는 3번하고 23번하고 어, 보너스 볼 18번이 나왔습니다. 어, 47코스에서는 37이 나왔고요 어, 56코스에서는 어, 35번 하고요 어, 36번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지난주에는 이 권장 필터는 어, 이거는 뭐꼭 적중한다라기보다는 이게 56코스가 전멸할 때까지 한번 어, 모험을 걸어보신 것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어, 다음은 5 6코스 이게 어, 21연속 출이었어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19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어, 신기록에 신기록을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제순수는 아니었죠. 제순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 이거는 차순위 검토수라고 했요 일단 빼놨다가 빼놓고 나머지에서 찾아보셔서 없으면 다시 살펴봐야 되는 어, 수죠. 이오리클스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35번하고 아, 36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다음에 7궁입니다. 7궁이 이에서부터 아, 현재까지 13연속이 한번 있었고 15연속이 한 번. 그래서 11연속 이상이 딱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10연속 출이었고요 그래서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다행히 아, 전멸을 했습니다. 다음은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는 4연속 출인 수인데, 아, 이 규칙수 중에서도 퐁당퐁당 4연속 수. 이거는 규칙수는 일반적으로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아, 나오는, 나오는 해차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퐁당퐁상 4연속 원수는 현재 7연멸 중이라서 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주에 18번을 빼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빼먹은거죠 빼놓은게 아니고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제가 달아드렸는데요 댓글로 18을 추가했죠 댓글로 달아놨는데 다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댓글로 이렇게 달았지. 규칙수에서 퐁당 4연속수가 하나 더 있네요. 하면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904주 뒤에 아, 18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 여기 18을 추가해야 됐고요. 아, 이게 퐁당퐁당 4연속에도 18이 이렇게 추가되어야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퐁당퐁당 4연속수는 취연멸 중이라서 아, 출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18분이 나왔어요 18분이 보너스 불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출원을 해줬습니다 이 통계는 거의 뭐 이렇게 무시는 못해요 그 임박해 가지고 그 당장은 적중이 안되더라도 그 다음 주 내지 아니면 2 3주 안에 되게 적중을 하고 있죠 지금 별랑 카페가 올리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임박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늘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상 차순위 검토할 수였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보너스 볼 18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순위 검토할 수 종합을 하면 23수였는데요. 이 중에서 5, 6, 6구수, 구수가 2개가 나오고 어, 또 어, 규칙수에서 18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 2.5수가 출을 했습니다. 어, 필출 그룹입니다. 필출 그룹 첫 번째인데요. 어, 이게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어, 이번 주에는 이제 필출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어, 여기 필출할 가능성이 다른 자료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필출할 걸로 봐 돼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 필출 그룹 두번째입니다 89급수가 5연멸 중인 5연멸 중이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그런데 여기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어, 또 90급수에서는 20을 제거하고 보면 6연멸인데 5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10번이 나왔습니다. 어, 이국구수가 또 전멸을 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국수 이 아래로는 어, 전부 다 이국구수 전멸이니까 여기는 전멸을 치러지를 어, 않았습니다. 예, 이국구수는 저 이번 주에는 필출할 걸로 보여줘요. 어, 다음은 필출 그룹 세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불, 불주변수가 어, 이 개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난주에 검토를 했는데 이 빨간색 수를 어, 일단 지쳐놓고 나머지 수에서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색 수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3번하고 10번이 출을 했습니다. 두 개가 나왔네요. 어, 다음은 필출그룹 네 번째입니다. 2월수와 일락. 요걸 아, 묶어서 1에서 4로 필터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2월수에서 23하고 35가 나왔습니다 아, 차순위 검투수에서 하나 나오고 나머지 수에서 한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수가 출혈했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콜드수를 제거한 후 장기 연속 멸인 낙수죠 아, 세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3번이 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여섯 번째입니다 콜드스였죠? 콜드스가 개수가 2 4, 6 8 8개고 전주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보너스볼 하나만 딸랑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7번째입니다.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되는, 4가 남는 수였죠. 어, 3연멸 중인데 4연멸이 7번 있었어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7번 있었는데 현재 3연멸 중이라서 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약 120회 내지 1 3 0회한번 정도 4연멸이 있는 거니까 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죠. 아, 여기서는 10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여덟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일곱 어, 수서부터 나오는 수들을 빼내고 이렇게 살펴가는 거였는데, 유견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오연멸 중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전멸을 했습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아홉 번째, 아홉한 분석이었죠. 었 어, 여기 2, 3, 4, 9, 10, 11, 16, 17, 18 이게 3연멸 중인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세번 있었고 6연멸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빨간색 수는 잠시 빼놓고 파란색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빨간색 수를 살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파란색 수에서 3번하고 10번이 나왔고요 아, 빨간색 수에서 보너스 볼 1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수가 출했네요. 어,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이었는데요. 다섯 그룹을 올려드렸었죠. 자, 그러는데 여기는 꼭 필출, 필출, 필출할 시기가 임박해, 박해한 수입니다. 그룹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 다만 여기는 타이 기록이거나 신기록 중인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멸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룹인데요. 자, 여기는 다섯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서는 37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은 또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 또 10번이 나왔고요. 나머지 두 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섯 그룹 중에서 두 그룹이 필출을 했고 나머지는 전멸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984의 복귀를 마치고요. 어, 이제 985의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985의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85의 대분류입니다.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어, 1그룹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1그룹은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면 이월수와 이웃수로 나누어집니다. 이월수는 30, 18, 23, 35, 36, 37 이렇고요. 이웃수는 이렇습니다. 2그룹은 어, 어, 3중복이 40이 있고요 어, 2중복에 6하고 7이 있습니다. 기타에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3그룹은 3중복이 어, 1하고 39가 있고요 2중복은 5, 8, 20, 21, 33. 기타그룹에 12, 26, 25. 이렇습니다. 음, 여기에서, 어, 여기, 어, 3그룹의 3중복을 어,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현재 여기가 3연멸 중인데요. 어, 6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제 3연멸, 3, 3연멸이면 어, 이제 출할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 이제 늘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 1하고 39가 있죠. 이번 주에 출할지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하여튼 앞으로 3주 안에 이기간에 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또 3중복은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정수 부분에 얘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1하고 39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그룹에서 3중복과 2중복 여기도 3개밖에 안 되죠. 6, 7, 4, 시 여기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 5 6구스입니다 지난주에 또 출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22 연속 출이 됐습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19 연속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22 연속 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멸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는데요. 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이거를 차순위 검토서로 빼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출할 수도 있어요. 불붙은 그룹이라서. 또 출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45수를 다 가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빼놓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편하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다음은 자료상 차순위 검토 1번입니다. 여기는 22, 32, 33, 35 이렇습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9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12연속 출 중이에요. 장기 연속 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멸할 수있을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어, 여기서 22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 필출 그룹에도 22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어, 자료상 차순위 검토할 수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21, 23, 27 이거는 어, 7연속 출이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속 출중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멸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20번째 홀수 중에서 이겁니다. 21, 23, 27이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에 전멸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는 차순위검토수로분류시키겠습니다 자료상 차순위 검토할 수 세번째. 이번는 차순위 검토할 수가 자료상으로 차순위 검토할 수가 여러 개 나왔죠. 자 여기는 33, 35, 37입니다. 이거는 7연속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속출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달할 수있을려는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35, 37입니다 여기서도 2월 수가 두 개나 들어있네요 다음은 규칙수입니다 규칙수, 여기서는 이렇게 12, 17, 18, 29, 36, 42, 42, 43, 44, 45 이렇습니다 4 0번대가 여러 개 들어있네요 어, 규칙수입니다. 규칙수는, 어, 1에서 1개에서 2개 정도는, 어, 나올 가능성이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 1에서 2수는, 어, 출하는 빈도가 차지니까, 어, 꼭 이거 전멸이라기보다는 한두 수 찾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거 전멸하는 경우도, 어, 자주 있으니까, 어, 꼭 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서 해 차순위 검토할 수 종합을 하면은요 어, 이렇게 됩니다. 스물 네 수가 되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 한 개에서 세개 정도. 아, 물론 이제 전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개에서 세개 정도는 아, 나오고 있으니까고 감안하시고요. 아, 제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차순위 검토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어, 여기 말구가 유 어, 수에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6구 말씀하는 겁니다. 34, 38, 39, 40, 43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차순위 검토에서 40번 대가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36 가로 라인하고 또 가로 줄하고 43 가로 줄을 보면 거기에서 빠진 수가 34, 38, 39, 40이 있고요. 또 앞으로 한칸더 들어가면 34까지. 이게 있는데, 어, 이게 혹시 여기서 말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 규칙수가 여기 40번 대 여기에 전멸을 한다면 말이죠. 지난주에 말구가 37이었죠. 그래서 37 이후에서 나온다면 여기가 말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43은 여기 차순위 검토수에도 들어있는데도 왜 이걸 여기다 집어넣느냐 하면 43이 이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요한 필출 가능 그룹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43은 요거 이번주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4, 38, 39, 40, 43 중에서 이건 차순위 검토수지만 말구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6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 말구가 37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이거 37 전후에서 나온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첫 번째입니다. 어, 아주 끈질기게 안 나오고 있죠. 이번 어, 주에는 필출할 거라고 봐져요. 왜냐면 하 앞에서 차순위 검토수에서 어, 69, 69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38, 39, 40. 물론 여기 43도 여기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어, 여기가 어, 그 차순위 검토할 수에 여기 빠져 있어서 어,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출할 거라고 어, 보여지는데요. 어, 모르죠. 또 로또를 하는 건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전면에서 어, 애를 태우게 태우게 할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건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와서 어, 뭐더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 남는 수. 여기 보시면은 6. 17이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8, 39 이거 살펴보시고요. 또 대상수에서 28, 29, 30 중에서 29가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28이 여기도 들어있죠. 그래서 28도 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28, 39 먼저 살펴보시고 나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두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이국구스입니다. 지난주에 전멸을 했어요. 또 그래서 3연멸이 됐는데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세번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3연멸,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국구스는 이번 주에는 피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국구스를 보시면 국구스가 어, 어, 여기 7연멸이 딱네번 있었는데 현재 7연멸 역시 타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국구스도 어, 이번에 피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이구수도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구수도 현재 3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스구수 국구수. 구스. 국구수가 이익구수보다는 이제 전 7회 어, 장기연별 중이죠. 국구수가 이익구수보다는. 그래서 국구수 먼저 살펴보시고 국구수 중에서도 9, 19, 39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20부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출그룹. 세 번째입니다. 콜드수를 제거한 후 장기 연속 멸인 낙수. 이번에는 두 그룹이에요. 아, 지금까지 요거세 그룹 됐다가 또그 다음 주 하나 더들어와서또 다시 세 그룹 되고 이렇게 왔는데요. 계속 매주 지금 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두 그룹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두 그룹 중에서 필출할 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 여기서 11하고 25는 아,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4 2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1, 25를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 25가 이게 필출 그룹에 여기저기 보이고 있어서 이거 차순위 검토수로 뺐지만 오류구수가 장기 연속 줄여서 빼는 거잖아요. 이 25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콜드스입니다 골드수가 지난주에는 이제 보너스불 하나 나왔죠. 어, 여기는 이제 30 18이 이제 보너스불로 나와서 빠져나가고 39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어, 이 중에서 어, 6하고 29는 어,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6, 29 잠시 빼놓고 나머지 수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출그룹 다섯 번째입니다. 어, 지난주에 전멸을 했죠. 5연멸 중이었는데요. 이제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6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6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필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17하고 25는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으니까 17하고 25 빼놓고 나머지 4수에서 살펴보시고 없으면 17하고 25도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25는 주의할 수라고 말씀드렸죠. 필출그룹에 이렇게 여기저기 막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5. 주의 이번 주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차순위 검토 수로 빼놓은 거지만 말입니다. 다음은 필출 그룹 여섯 번째입니다. 2월 수입니다. 2월수 어, 중에서 어, 여기 18, 23, 35, 36, 37요거는 차순위 검토 수에 들어 있으니까요 3번하고 10번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수를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2월 어, 수가 이번에 이렇게 차순이검토지에 여러 개 들어있어서 이번에 이월 수가 없,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자료상 필출 가능 그룹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섯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43, 딸랑 한 개입니다. 이거 43 그래서,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43이.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차순위 검토수에 빠져 있는 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여기가 어, 한 개에서 많으면 세 개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출할 시기가 아주 임박한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43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7, 22, 25인데요. 여기서도 22, 25가 차순위 검토수에 들어있어서 7번 검토해보시고 없으면 22, 25로 보시는데 여기에도 25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25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 38, 39, 40 여기서도 38, 39, 40이 지금 장기 연속 어, 어, 안 나오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어, 필출 그룹 첫 번째에 나온 그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어, 38, 39, 40 이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룹은 1917, 25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25가 또 들어있네요. 이 그렇죠? 어, 이것도 지금 출하 시기가 임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1917, 25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17, 25를 잠시 빼놓고 19를 살펴보시되, 없으면 17, 25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25가 이렇게 필출 그룹에 여기저기 보이고 있으니까. 차순위 검투수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2468 아, 단번 때 짝수죠 이게 지금 3주 채 올리고 있는데 계속 여기가 전멸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하시기가 아,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2468 여기서 필출을 한다면 여기서 출해 준다면 이게 초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도 6번은 차순위 검투수에 들어있으니까 248을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다 6번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어, 985의 분석자료를 마치는데요. 이번 주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대박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